자반증 환자분들이 진료하다 보면 옷이 닿았던 부위에 자반이 올라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옷이 타이트에 압박이 있던 부위나 피부와 자주 마찰이 되는 밑단 쪽으로 증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반이 올라올 때는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피부질환이나 피부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옷의 소재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청바지나 합성섬유 중 깔끄럽고 거친 섬유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과 같이 날이 더워지는 시기에는 통풍이 안 되는 두꺼운 소재 대신 통풍이 잘 되고 자극이 적은 면 소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스키니 바지같이 꽉 끼어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옷은 당분간 꼭 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